이번 강의에서는 어 밑에 있는 메뉴들이 있죠. 이 메뉴들을 아주 빠르게 싹 훑어서 나가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로 그냥 쫙 훑어나가듯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세세한 기능에 대한 개별 강의는 제가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기능별로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화면에다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인물 영상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뭐 멘트를 조금 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 소스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카메라에 셀카로 촬영을 좀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 뭐 인사 말이든 뭐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녹화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편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메뉴라고 부르는 공간이거든요. 대메뉴는 편집부터 시작을 해서 오디오 텍스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편집, 오디오, 텍스트 세 가지는 영상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거의 작업을 하게 돼요. 편집하고 오디오 작업하고 텍스트 넣고 자막 넣고 이렇게 되고 그 외의 기능들은 영상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편집부터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건데 편집은 동영상 클립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면 편집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서브메뉴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서브메뉴에서 다시 얘를 누르면 앞으로 돌아와요. 간혹 가다가 서브메뉴가 이 꺽쇠가 두번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때는 하단에 하단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눌러서 영상 편집하는 기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접 동영상 클립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서브메뉴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글자를 터치를 하면 화면에서 터치를 하든 혹은 여기 타임라인 공간에서 터치를 하든 터치를 하면 그 기능을 바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좀 직관적이죠. 자 편집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편집을 누르면 분할 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씩 기능 말려드릴게요. 자 분할 기능은 그냥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나 이만큼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잘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때 분할을 해주면 앞 뒤로 쪼개집니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따로 선택이 되니까 앞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누르면 그 부분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싶다. 컨트롤 Z 하고 싶다 할 때는 예. 한번두번 번 누르면 복구가 또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능은 속도 기능입니다. 이 속도 기능은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지금 총 영상은 28초에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일부만 제가 좀 잘라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영상이 두토막 나왔죠. 앞에 나온 토막을 선택을 하고 밑에 속도를 들어갑니다 자, 터치를 하면 일반과 곡선 두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은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영상 길이가 제가 여기 잘라놓은 길이가 1.9초라고 되어있는데 이 1.9초를 두배로 빨리 재생을 하면 약 1초쯤이 되겠죠 자이 상태로 체크를 하면 영상이 줄어들었어요 잘려나간게 아니고 영상의 길이가 줄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 빨리 플레이를 해버리면 안녕하세요 파파스입니다 굉장히 말도 빨리해버리죠. 이렇게 영상을 빨리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시 터치를 하시고 속도 들어간 다음에 일반 들어가시고 1로 해놓으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요. 자 일보다 더 내려갑니다. 한0 5초맞춰볼게요자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면 영상이 길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 말도 더 천천히 하고 동작도 <웃음> 더 안녕하세요. 천천히 하게 될 겁니다. 자 영상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자 이걸 어디 써먹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음조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음조를 선택하면 여기 뭐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하면 목소리가 좀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톤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음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그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저는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0.9가 아니고 1이었죠 자,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가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빠 원래 목소리가 나고 오 있습니다. 자두 번째 기능은 볼륨 기능이에요. 볼륨 기능은 말 그대로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들, 뭐 목소리라든지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온갖 잡소리들, 한꺼번에 전부 다 목소리를, 소리를, 나는 소리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인데 자, 볼륨에 들어가가지고 자, 원래는 100이라고 세팅이 돼 있거든요. 자, 그 100보다 높아지면 소리가 당연히 커집니다. 오늘은 어, 초대손님 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거한번 눌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라진 것 마저도 한꺼번에 다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소리가 어, 초대손님 굉장히 있습니다. 커졌죠? 자, 다시 볼륨 들어가서 얘를 더 높입니다, 3까지.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좀더 커지죠? 근데 이게 막 크게 확확 커지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커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0m로 내려가면 소리가 작아질 거예요. 오늘... 오늘은 어, 자, 녹음이 좀 과하게 됐다, 좀 시끄럽다 어, 싶을 때는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상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항상 100에다가 맞춰놓으면 원래 소리. ]입니다. 나머지도 다 원래 대로 맞추고 싶다. 음량 조정 눌러주시면 모든 음량이 이렇게 잘라져 있어도 혹은 다른 동영상 클립이라도 전부 다 볼륨이 같아지게 된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영상이나 사진 클립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나타날 때 어떻게 화면에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눌러주면 인, 아웃, 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영상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렇게 나타날 거야라는 걸 보여줘요. 회전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속도를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천천원의 등장을 합니다. 자, 속도를 줄이면 자, 티도 안 나죠. 빨리 등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처음에 이 영상이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여기서 아웃 기능으로 가면 자, 인 기능을 조금 줄일게요 한 반말 할게요 자 아웃 기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영상이 사라질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쪽 여러가지 중에서 뭐 이런걸 골랐다 사라지는 시간을 한 요정도로 맞추겠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두 가지가 겹치면 동시에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한번더 잘라주시면 돼요 자한번더 분할을 해서 앞쪽 구간에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인에서 뭐 이런 걸 하나 집어넣겠다. 자, 시간 이만큼. 자, 그 다음에 뒤쪽 구간에는 내가 또 하고 싶었던,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들어간 다음에 아웃 들어가서. 자, 나는 사라질 때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또 이것도 시간 적당히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 거 조정하시면 얘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되겠죠. 자, 한 번에 다안 되면 반 잘라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다시 제가 원형을 좀 복구를 해놓을게요. 아, 그냥 요만큼 잘라서 쓰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요런 것도 돼요. 조합 들어가면 자이 영상이 나타나서 유지됐다가 사라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in, out이 동시에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요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안에 있는 샘플들 보시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게다 나와 있거든요. 이 동작을 보시고 아나 이런 거 써먹어야지 하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면 하 애니메이션까지 했어요. 자, 그럼 삭제 기능은 컷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죠. 자, 나가 이 구간이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네. 삭제 누르면 싹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도 이 구간에 필요가 없는데 선택하고 나 요만큼이 필요 없는 구간이야. 선택하고 중간 선택하고 삭제.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겠죠. 자, 여기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 삭제 기능은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나 요만큼 구간에서 반 정도 뒤가 필요 없다 하시면 자를 필요 없이 여기를 잡고 잡아당기면 없어지게도 됩니다. 자, 이것도 컷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자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배경 제거 기능이 있는데 배경 제거 기능은 주로 인물 영상에서 되게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싹 지워버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영상이 이렇게 길잖아요. 20초 정도 되면 오래 걸리고 영상이 짧으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은 걸로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 배경 제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간쭉 흘러가죠. 자,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면 배경이 싹 날아간 게 확인될 겁니다. 자 배경이 지워지고 거기는 검은색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검은색으로 채워진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영상은 원래 이 영상 클립이 까만 바탕 위에 올라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까만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메뉴에 가면 여기서 얘를 캔버스라고 불러요. 캔버스 위에 영상이 놓여있는 원래 구조인데 배경을 지우니까 캔버스의 원래 색깔이 보인거죠. 자 그러면 캔버스에서 캔버스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배경을 지울 수가 있다는거예요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요 배경제거 기능을 다시 한번더 누르면 복구가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초반에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적용이 안돼 있는 것들을 배경 제거를 시키면 계산하는 시간이 약간 걸리는데 한번 했던 거를 풀었다가 다시 적용하는 거는 금방 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다 됩니다. 이렇게 배경 제거하면 이렇게도 이미 제거됐죠.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자 여기도 배경 색깔 바꾸고 싶다 이 부분 가 가지고 여기서 캔버스 들어간 다음에 여기 색깔을 이런색 하고 싶어 한번 뭐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다 스라는 겁니다. 타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 스타일도 영상이 길면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것도 일부를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큼의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일에 갑니다 자 스타일에 가면 요런 기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샘플에 보이는 것들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전부 다 적용 안되게 죽어 있죠 기능들이 요거는 왜 안되느냐 이 영상 소스가 동영상일 때는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을 갖다 놓으면 또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되는 것들은 3D 만화라고 있죠 자 적용을 시키면제 얼굴이 요런 스타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한참 기다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지정이 됩니다. 제가 이게 안되는 줄 알고 중간에 한번 껐었는데 다시 강의를 켜고 해보니까 이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이런 식으로 네. 얼굴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나머지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있는 것들은 사진에서만 쓸수 있다라고 돼있는데요뭐 캐컷이 또 업데이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이런 나머지 기능들도 사진 말고 영상에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디오 추출 자 오디오 추출은 이 영상들의 배경음악이, 아니, 배경음악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할 당시에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오디오 추출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 굉장히 긴 소스를 선택해도 금방 추출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파형들이 막 보이죠? 자, 이 파형들이 보이는 것들, 요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할수 있느냐 하면, 선택을 딱 하시면, 그 선택됐을 때 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따로 나옵니다. 자, 실제로는, 자, 여기에, 소리를 뽑아 냈잖아요 그죠? 서로 분리가 됐거든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여기 볼륨 조절을 하면 볼륨을 작게 하거나 높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맞아. 뽑아내지 않아도 원래부터 되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여기 보면 희미하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희미하게라는 기능은 원래 배경음악 BGM을 넣었을 때 BGM 트머리 부분에 적용시키는 기능, 기능들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사운드로 이렇게 추출이 돼버리니까 희미하게 기능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오기 전에 한몇초 전부터 볼륨 제로에서 볼륨을 서서히 높이는 페이드인도 어, 되고 자, 이 수, 영상이 금은 네, 끝나기 전에 이 소리가 끝나기 전에 4초 전에 점점점점 소리가 줄어들어라 뭐 이런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분할 기능 잘라서 자, 이만큼을 없앨 수 있죠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가 여기에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 시끄러운 뭔가 잡음이 들어갔다든지, 타인의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그 부분 촬영할 때 잠깐 멈칫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구간에 뭐 동영상을 통째로 잘라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운드 부분에, 요만큼 부분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를 분할하고, 분할해서 해당 부분만 선택을 하고, 삭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성효과 라고 있죠 이 음성효과는 영상에서는 이게 영상에 포함돼 소리를 분리를 안시켜놨을 때는 여기에 음성이라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뜯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영상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음성효과라는 기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내 목소리를 여기서 지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큰... 뭐, 이렇게 재미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쭉더 뒤로 넘어가면, 목소리의 속도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랑 목소리가 안 맞는, 입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것들은 기능은 있지만, 그렇게 쓸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뭐 복사라는 기능이 있고 컷일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컷일치 기능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에 딱딱 맞게 자막을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죠그 이렇게 영상에서 사운드가 추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자막을 넣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여기에 등고선 같은 모양이 보이잖아요 산등성이 같은 모양이 그럼 이런 부분에 보면 여기는 산이 없어요. 말 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산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찾아서 컷일치라는 버튼을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보시면 어,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는데 이거 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잘 안들려서 자 없음 해놓으면 목소리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컷일치 들어갈게요 자, 앞으로 쭉 돌려서 에서 지내다가 자, 지금 목소리 도 늘어져 있죠. 그죠? 아까 전 제가 속도를 건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원래대로 엣지에서. 다 돌려놓고 자, 다시 커딜치 들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뭔가 시작하는 부분. 자, 여기에 비트 추가를 눌러 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 뭔가 말을 넣을 때그 자막을 넣을 때 글자를 입력을 할때 여기가 그 타이밍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체크를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점들이 보입니다. 막 보이시죠? 자 이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자막을 딱딱 넣고 싶다 하고 하면 대메뉴 들어가서 텍스트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노란 점들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자막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입력을 하고 자그 다음에 다음 자막이 또 여기 나오니까 여기까지 자막을 탁 없애버리고 자 다음 자막은 여기서부터 또 텍스트 추가해서 뭔가를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뭔가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자막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요컷 일치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편집 기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편집 들어가면 자 얘를 회전, 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능이죠. 근데 이 회전 기능은 90도로 딱딱딱딱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가락 두개 가지고 화면을 터치하고 비틀입니다 그래도 돌기는 돌아가요. 얘는 이제 90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도를 여러분들 의미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끔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하셔도 되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편집 기능에 가서 90도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돌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미러링은 좌우 반전시키는 기능이고요. 자르기는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를 잘라줄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도 딱 보입니다 이렇게 요 구간이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자유롭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서리를 잡고 가장자리를 잡고 잡아당기면 자유롭게 자를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율 기능도 있어요. 자이 비율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 비율 틀 안에서만 조정이 되고 이 틀을 벗어나서는 조정이 안 됩니다. 뭐 4대3, 5대8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1대1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1대1로 맞추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탁 잘라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자르기 돌아가서, 뭐, 재설정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유롭게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요만큼만 잘라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미러링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 필터링, 조정 기능인데, 요거는 색감을 조금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터 조정 들어가면,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안 하겠다부터 즐겨찾기 추천 일상 페인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이런 풍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식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눌렀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죠. 약간 어두워지고 뭐 라떼 미식가 뭐 풍경 넘어가서 제스민 뭐 제주 뭐 후지산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두 적용하고 싶으면 전체 적용을 눌러주시면 된다. 체크. 하면 색감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잘라서 자 필터는 원래 대, 원래 적용되어 있는 어떤 느낌을 더 씌우는 거라그러면이 조정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밝기부터 뭐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있는 기능인데 인스타그램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을 여기 차용해왔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밝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둡게 밝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대비 자 밝은 부분 더 밝게 어두운 부분 더 어둡게 얘는 그 반대로 밝고 어둠의 차이가 별로 없이 명암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채도 조절해서 고채도 저채도 아예 흑백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노출은 밝기의 개념입니다. 자이 밝기의 개념인데 그냥 밝기하고 노출의 밝기는 좀 틀려요. 노출의 밝기는 촬영할 당시부터 좀 밝아졌다라는 느낌이고 밝기의 개념은 결과물을 좀 밝게 해준다라는 느낌입니다. 어,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긴 하는데 둘다 밝기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하다 보시면 느낌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대비를 원래대로 좀해놓게 색깔이 이상해서 다 모두 재설정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하다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들 때 있거든요. 그럼 재설정하면 됩니다. 자 선명하게 기능은요. 올리시면 입자들이 자글자글자글 보여지면서 굉장히 선명도가 살아납니다. 뭐 클로즈업 했을 때 찍으시면 이거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그 다음 HSL 요거는 색조를 따로 조절하고 전체적인 색조 조절하고 채도를 따로 조절하고 휘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지금 입술만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자 여기에 색감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막걸리 잔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노란색에 가깝죠. 선택을 해요. 노란색 막걸리 잔에 색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도 같이 바뀌죠? 왜냐하면 얼굴에도 노란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화면에 일부 색감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좀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화면에 얼굴에 포함 안돼 있고 배경에만 있는 녹색이 있죠. 녹색을 한번 건드려볼까요? 이렇게. 뒤에 있는 저 부분만 색깔이 좀 바뀌죠? 자, 채도 바꿀 수도 있고. 휘도. 휘도는 그냥 명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색감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체크하시면 HSL 이게 Hue Saturation Light 뭐 이런 게 준말입니다. Hue는 색조고, Saturation은 채도고, Light는 뭐 명암 이겠죠. 자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이 영상에서 밝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기능,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죠. 얼굴에 굉장히 빛이 강하게 만약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처럼 반사가 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조금 죽여주면이 반사가 약간 죽습니다. 자 그림자는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어두운 부분만 찾아서 그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하거나 더 죽이거나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의 기능을 각각 지금 따로 썼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비라는 기능입니다. 하이라이트를 더 세게 하고 그림자를 더 세게 하면 대비를 높이는 결과처럼 보이게 돼요. 자 온도 들어가서요. 자 온도 조절하면 이런 겁니다. 어, 차갑게 혹은 따뜻한 느낌으로. 자 색조 들어가서 영상의 전반적인 색감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색조 개념이고 희미하게 눌러보시면 알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없는 것처럼 좀부옇게 변하는 게 희미하게 비네트 화면의 테두리를 이렇게 어둡게 해서 뭔가 집중도 있게 만들어주거나 아예 반대로 하얗게 만들어서 뭔가 영상편지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겠죠 입자 들어가면 마치 자글자글해져요 요거는 구조하고 좀 비슷해요 여기 선명하게 있죠 얘하고 좀 비슷한 기능인데 입자를 많이 쓰시면 화면이 조금 디테일이 살아나지만 그래도 거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느낌 내줄 때이 입자를 조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전체 적용하면 나머지 모든 영상에 동시에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한 기능이기도 해요. 체크하시면 여기만 저는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이었고요. 이 색감이었고 원래 영상 색감. 그리고 방금 제가 조절한 거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터를 더 씌운 느낌. 보정 기능 들어갈게이꽤좀 재밌어요. 자, 보정은 여기 아이콘 자체가 뭔가 단발머리 소년 같은 소년 소녀 모르겠어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얼굴 몸 모양 변경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얼굴만 있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를 그냥 쓸수 없는데 다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얼굴 들어갈게요. 자, 보정 얼굴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얼굴에 제가 이렇게 음영들이 좀 있고 주름이 약간 있었잖아요, 그죠? 요렇하고 약간 수염이 거뭇거뭇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화장한 것처럼 싹 깔끔하게 없애주는 기능이고요. 얼굴형은 말 그대로 얼굴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좀 작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자, 눈 크기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네, 눈 커지고 작아지고 이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 자, 코를 쪽배 만드느냐 원래대로 하느냐 자, 얼굴 미백 얼굴 조금 밝게 만들어주는 거자 요것도 얼굴만 동동 뜰수 있으니까 정말 적당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추하는 거는 하얀 치아는 좀 비추해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입술 주위에 하얗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잘안 씁니다. 하얀 치아. 자 전체 요을 눌러 버리시면 나머지 모든 클립에 얼굴만 나왔다 하면 이 효과를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자 보세요. 앞에도 그냥 다 적용돼 버렸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잘생긴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네, 사기죠. 이거. 자더 뒤로 넘어가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마스크는 어, 자르기 기능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모양들이 조금 특이하다는 거죠. 자 마스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면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타원도 만들 수 있고요. 테두리를 약간 이렇게 부옇게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잘렸어요. 우리 편집에 자르기 기능하고 거의 똑같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자, 여기도 캔버스 들어가서 배경 색깔을 내가 뭔가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뭔가를 입히면 이렇게 배경에 뒤에 뭔가가 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것도 자르기 효과 중에 일부였다. 그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여기서는 마스크라고. 보여요. 안에 형태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절반만 내가 뭔가 자르고 싶다 할 때는요.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전 기능이 있고요. 밑에 여기 누르시면 반전 기능도 일어나고요. 어? 나 형태를 네모로 자르겠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네모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연거 없애주시고 그다음 각도도 동그랗게 여기 조절해 주시면 여기 둥글게 각을 만드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렇게 어?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는 크로마키 기능인데요. 이 크로마키 기능은 실제로 이런 영상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촬영할 당시부터 뒤에다가 초록색깔 배경을 대고 촬영을 해야지 크로마키가 가능해지는데 지금 이 소스도 얼추 딥 배경이 녹색이니까 한번 적용은 시켜볼게요. 근데 크로마키가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촬영을 했다. 인물 사진을 촬영을 했다 그러면 크로마키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이 여기에 배경 제거를 쓰면 충분히 배경이 뚫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배경 제거를 쓰면 되는데 이 배경 제거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뒤에 약간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뭔가 남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배경 제거가. 근데 크로마키 기능을 쓰게 되면 크로마키는 뒤에 이런,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없잖아요. 완벽하게 녹색으로 된천 위에서 촬영을 하죠. 그러면 좀더잘 돼요. 자, 일단은 여기서도 크로마키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내보겠습니다. 자, 크로마키 선택을 하고 컬러 피커라는 걸 골라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을 움직여서 뒤에 녹색처럼 보이는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채도를 선택을 하시고 수치를 올려주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좀 날라가는데 뒤에가 완벽하게 단일화된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크로마키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마키 할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굴을 선택하고 채도 올리잖아요. 얼굴이 뚫리겠죠. 얼굴 뚫리고 뒤에 배경에 이렇게 뚫렸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말도 안되는 편집이 돼버렸네요 오버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뭔가 위로 하나 올라오죠. 복제된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복제된 기능이 아니고 어, 층수를 바꿔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이걸 좀 축소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축소를 하고 자 오버레이를 누른다 그럼 얘가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든지 꾹 눌러서 움직이면 돌아다닐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기능이냐면 원래부터 이 캐컷 단에는 영상 위에 영상을 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오버레이라고 대메뉴에 있거든요. 오버레이를 눌러주고 p i p 를 추가하면 이 위에다가 다른 영상들을 올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영상 중에 영상 클립 중에 일부를 오버레이 화시키겠다 위로 올려보내고 싶다 할 때도 여기 있는 오버레이를 탁 쓰면 바로 위 칸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원래 있는 틈새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들러붙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빠졌다고 해서 이 공간을 비워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 버리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달칵가고 달라붙어서 영상 편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기능들은 그렇게 편집할 때잘 썼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안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체 기능이 있어요. 이 교체 기능은 조금 재밌는 기능인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확대를 하고 보자면 자, 이 구간에 있는 이 영상을 지금 1.1초 정도가 편집이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하려면 얘를 삭제를 하고 이 사이에다가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서 넣은 다음에 또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면 선택하고 이 1.1초만큼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교체하는 기능입니다. 자 교체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른 영상 하나 골라주시고 이 다른 영상에서 어디 부분만큼을 교체할 건데를 이렇게 문대중으로 가지고 와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만큼을 안녕하세요.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만큼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앞부분 뒷부분 조절해서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교체 기능 이거는 영상 편집하다가 이 소스가 마음에 안들때 가끔가다가 이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카메라 두 대로 편집을 했을 때교차 편집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생각외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자, 이번에는 손떨림 보정하면서 볼게요 손떨림 보정은 카메라로 뭔가를 찍었을 때 삼각대 에 없이 찍으면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조금 완화해 주는 기능인데 자, 선택을 하시고 요거 수치를 쭉쭉쭉쭉 올려서한 추천 정도까지 맞추시고 요거 다될 때까지 기다리고 체크하면 손떨림이 생겨서 화면이 핸빙, 흔들 핸빙이 흔들 핸빙이 흔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전이 돼, 요 완벽하진 않아요. 아니, 좀, 뭐, 그 만약에 그 카메라를 그 손에 들고 뛰어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들이 보정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손에 들고 있는데 살짝 살짝 움직이는데 좀 보는데 거슬린다. 그 정도의 보정은 여기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캠코더,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들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원래 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삼각대를 놓고 찍거나 손떨림 보정 기능을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자 불투명도는 선택하시면 영상 자체의 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캔버스 색깔이 비쳐 보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잘안 쓰는 기능이고요. 자그 다음에 음성 효과 자 음성 효과는 아까 전에 해봤죠 사운드 부분에서 한번 쭉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구간을 한번더 반복해서 쓰고 싶다 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는 여기 기능에서 복사를 눌러주면 바로 뒤에 한번더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국수를 먹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 라면 먹는 장면을 했다, 막 면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면치기 장면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세번 반복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복사하고 복사하고 복사하면 면치기 3단 면치기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재미효과입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역방향. 말 그대로 어, 뒤집어서 자, 위에 요요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 할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역방향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쉽겠네요. 자 원래 영상은 손가락을 네, 스승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선택을 하고 뭐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기능 그대로 돼요. 역방향을 누르면 영상을 역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긴 영상에 한꺼번에 쓰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래 걸리거든요. 뭐 기다릴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자 그러면 플레이하면 음이 말인지 뭐라들어요 화면도 뒤집어졌는데 목소리도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역방향 기능을 만약에 쓰고 싶은데 목소리는 역방향으로 안 뒤집어지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 영상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챘죠? 자,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오디오 추출해서 오디오 분리시키고 영상만 선택한 다음에 영상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면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상만 역방향이 되는 것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뭔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근데 사람의 말소리는 역방향으로 하면 이상하지만 뭐 면치기 소리나 이런 것들은 화면하고 좀안 맞아도 크게 상관 없잖아요 소음 같은 것들은 그래서 오디오를 뽑아내고 영상만 역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프리즈는 꼼짝마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죠그 나는 딱이 장면을 멈춰놓고 뭔가 글자를 더 쓰거나 하여튼 멈춰놓고 싶다 사진과 같은 장면이 필요하다 할때 프리즈를 딱 쓰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탁 멈추고 더 길게 필요하다가 이렇게 더 연장하면 더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어 화면을 멈춰놓고 내 나레이션을 집어넣거나 자막을 넣거나 그렇게 영상에 재미를 줄수 있겠죠? 잠깐 하면서 뭐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 이 그래프 기능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약간 이해해야 쓸수 있는 기능인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이 영상을 제가 요만큼만 분할을 해서 영상의 앞부분에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영상의 요만큼 뒷부분에다가 키프레임 하나 주고 화면 자체를 확대를 합니다. 한 요정도 확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거든요. 점점 점 커지는 이렇게 자 그런데 그 구간에 키프레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구간에 그래프를 쓰면 이렇게 그래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가속고 오늘은 어, 초대 손 끝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오늘은 어,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자, 속도감이 좀 달라졌죠. 이거는 감쇠. 오늘은 어,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단계별 로 하나. 오 어, 초대 손님. 높고 올라가. 오늘은 어, 초대 커지기는 손님. 커지기는 커지는데 중간 중간에 단계를 거치죠. 오늘은 어,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나네 에요 이거는. 커졌다 자라 커졌다 잖아요 어, 스프링처럼 뭐 요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게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그래프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없이는 동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저는 동영상에 존재하고 있는 혹은 사진을 선택하면 또 사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쓸수 있는 건 사진에 못 쓰고 사진에 쓰는 건 동영상에 못 쓴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사진이냐 동영상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쓸수 없는 것도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긴 시간 거의 한 40분 이상 영상의 어 강의로 녹화를 한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도 배속 기능이 있죠. 그 배속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쭉 훑어보시고 아이 기능은 이거였구나 정도 감을 잡아야지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드려 보면서 선생님 왜 이거 설명 안 해주셨어요? 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세세한 설명들은 다시 다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자, 여기까지 빠른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